이구 반갑습니다 구찌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바로 그맞짱입니다 쉽게 맞짱 시간이 돼요자 오늘 아니그진짜님과 이집불팝비피님께서 출연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메러스큘라 80레벨 육각성 갈란 80레벨 육각성 필살기 레벨 다1레벨로잘 맞춰져있고요 문스피드 80레벨 육각성 필살기 1레벨로 모두 동일한 조건을 맞췄습니다 자 그럼 옷장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옷장 모두 다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해제 해제 해제 해제 모두 해제해서 동일한 조건을 맞췄습니다. 메라스큘라도 마찬가지 모두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 맞췄어요. 장비 미제경으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란과 메라스큘라가 입장을 했습니다. 와, 봐봐. 야, 갈란이 이게 어? 좀 옛날 메타라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투, 좋아요. 선턴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라운드 1, 10개. 최강을 가려라 현재 나온 1게 영웅들 중에서 오 메라스큘라 카드가 너무 잘 떴는데 카드가 음 갈라는요 오 카드가 메라스큘라 잘 떴어요 갈라 한번 쳐봅시다 이성 벌사리 12,989 속성이 서로 같습니다 같은 속력 속성입니다 다크니스 휘입 단린 적군 이게 좋겠죠? 삼성짜리로 때려봅니다 회복 관련 차단시키고 2만 2만요 딜나쁘지않은데 아, 물론, 삼성, 물론 삼성이었지만 물론 삼성 삼성이었지만 오오오오오와 이거 오늘오란 패가 좀오오자오케오 이렇게 들어갔고요 야 이게 이오오오오오오솔직오란오오오오오오 이게? 이길 줄 알았어 맞오은맞오은자오 어, 갈란 드디어 이제 오가잘 떴어요 좀한발 늦지 않았나 싶오요 흡혈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 합니다 31,591. 자, 갈란. 이야, 갈란이 필살기만 잘만 받으면. 자, 일단 근데 너무 다쳤어요. 최대한 때리면서. 자, 기본 흡혈량 620, 620. 자, 기폭 피해 때려야 되겠죠? 필살기 게이지 5칸이라가지고. 잠깐 150% 기폭이고, 220% 감염이네. 150%. 한 칸당 15%. 어, 어, 57. 자, 이거 기폭 피해 때려보, 때려보겠습니다. 자, 와, 자, 자, 일단 라운드 1은 메라스큘라 가져갑니다만은 메라스큘라가 패가 좀잘 풀린 걸 수도 있어요. 방을 다시 만들어서 라운드 2 갑니다. 자,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자, 갈란 선턴임에도 불구하고 졌던 첫판. 저, 잠깐만. 서로 카드가 잘 풀렸어요. 카드가 거의 동일하게 풀렸어요. 괜찮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갈란이, 아하... 무조건 세개 때려봐봐. 세게 때려봐봐. 왜냐면 하 어차피 갈란 필살이 나오고 이성 벌살이 하나만 나와도 끝나. 아, 그 정도로 세기 때문에 삼성으로세개 때려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반면에 메라스큘라도 세개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차게 <목소리> 칩니다 팍! 요정도 요정도 자 갈란이 이번에 복수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 크리티컬 오버 자 요정도 요정도 이거는 갈란이 이겼는데 지금 갈란 공방생 다 증가했어요 자 그러나 메라스킬라는 또 흡혈이 있어가지고 오, 흡혈이 어느정도 빨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메라스킬 받아, 혓바닥 쌈싸먹기 쌈만 딜을 주면서 흡혈량이 헉! 흡비량이 엄청난데요? 갈란이 삼성 벌살이를 아껴 놨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피를 너무 많이 빠는데 벌살이 팍! 와 잠깐 이거 내가 아까 삼성 써버린 게 실수일 수도 있겠다 대나무자스야.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래도 갈란이 이겼어요 이번 판은 그래서 재경지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지금 버프 3개나 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죽을 거예요 응, 안 죽지 안 죽지 2성으로 때려도 자갈란 1성 벌살이지만 상당히 강할 겁니다 벌살이 자, 오케이 와오야 이거 입마들 야 쉽게 입마들 오케이 한번 제대로 한번 쏴 봐봐 어 괜찮네 자두선수 라운드3까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날텐데 내가 보니까 카드가 오 카드 동일하게 풀렸어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죠? 자 깔라니 아마도 합치는게 맞을 것 같아요 둘다 합쳐볼게요 둘다둘다 둘다 합치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화가 붙었어요. 아 스킬 안 썼더니 점화가 붙었어. 아자 다시 갑니다. 오 아니 난 개금이 개금이 갈란이 지금 갈란 게임 걸었는데도 상대 개금이다 보니까 점화 들어오네. 저로 지금 점 들어오네. 오케이 다시 한게 다시 카드 동일하게 분립니다 자자 그러면은 스킬 쓰긴 써야 돼. 스킬 써야 돼. 쓰긴 써야 돼. 참 삼차를 하고 벌사리를 이성으로 만들어놓을게요. 어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혈 걸어놨고 자, 메라스킬라도 일단 동일하게 한번 가보죠 동일하게. 자, 220퍼피해입니다 1성부터도 2 2 0퍼피해 때리면서 카드를 합쳤습니다 아, 이제는 갈란이요 참삼참을 써버리고 혹시라도 벌사리가 붙으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걸 한번 노려볼게요 뭘고떠블로가어 그렇게 한번 노려봅시다 참삼참 가고 자, 카드가 아... 썩었어요 썩었어 야, 또 안... 자 메라스킬라 입장에서는 필살기가 이제 준비가 되겠네요 기폭비에 때리면서 카드 합치기 자 갈란... 야 망했는데? 다시 한번더 이걸 노려봅시다 어 이거 한번더 노려봅시다 카드 붙으면서 삼성벌살이 삼성벌살이 오케이 삼성벌살이 받았구요 자 메라스킬라는 필살기 갑니다 철에 헌! 오케이 34,212하고 피는 꽉 찼거 쓸거고 우와 씨, 잠깐만 메라스킬러 맞죠 잘하는데? 겁나 잘하는데? 이거 야, 끝났네 메라스킬러 삼성 있어 이갈라리 지금 삼성카드 대한 세게 때려서 피를 단 얼마라도 더 빨아와야 돼608 빨아왔고요 끝났네 와 오! 저는, 그니까, 어, 어, 내가 왜 지금 예상받기라는 느낌이냐면, 갈란의 갈란 게임 때문에 점화가 안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상대 메라스큘라도 개그미다 보니, 갈란 게임 걸려있어. 먼저 뭐, 먼저 상관없이 점화 들어간다.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와. 저 어쨌든, 메라스큘라의 승리! 자, 다음 매치, 바로 몬스피트와 메라스큘라입니다. 자, 어 저는 사실 갈인데 몬스피트가 나올 줄 알았어요. <웃음> 그런데, 야, 메라스큘라 상당히 잘하고요. 자, 라운드 1 들어가 봅니다. 메라스큘라가 투급에서 앞섭니다. 몬스피트보다. 자, 카드가, 와, 메라스큘라가 카드가 이렇게 잘 풀리네, 또. 자, 삼성 갑니다. 다크니스 휩. 와, 이건 우세속성이라, 야, 그냥, 그냥 찍어도 놀보쁘겠는데뭔 <웃음> 스피드야? 자, 그래도 거파 300% 피해주고 필살기 한칸더 생성시키는 거. 갑니다. 턱 헛! 응. 예, 역속인데다가, 안 그래도 또, 거파가 또 되게 약하더라고. 요딴 <웃음> 데서 좀, 좀 써봤는데. 써, 써, 써 어, 아, 아. 자, 자, 어, 220% 감염이냐, 아니면 기폭 피해. 저 다섯 칸이냐인데, 그래도 220%인 것 같네요, 지금은. 220% 갑자. 착, 어, 이게, 야, 꽤 세다. 꽤, 꽤 세다. 어, 하긴, 하긴, 220%라는 스킬 자체들이 좀 다, 좀 세요. 어, 만만치 않아. 자, 그래서, 어, 이제 삼성, 삼성 커퍼5 0 0의 필살기 게이지 두칸 생성짜리 씁니다. 가보자. 500%! 퍼 허, 1 9 0 0 이게 아무리 역속이라도. <웃음> 자, 또 220% 공격 갑니다. 야, 이거 하지마. 라운드, 라운드 2 하지마, 이거. 야, 이거. <웃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자, 아마도 결과는 같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라운드 2 가봅시다. 카드가 좀 다르게 풀릴 수도 있고 오 오케이 어, 확실히 다르게 풀렸네 자 메라스큘라 기폭피 30% 추가니까 그래도 해보자 아, 카드 하나 더 합쳐지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기폭피에 촥촥촥촥 촥, 촥, 촥, 촥. 만천 어, 확실히 요건좀 약하네 그래도 220%짜리가 훨씬 세긴 세네요 자, 거파 300번짜리 때리면서 필살기 게이지 한칸 추가 생성 흠흠펍자 만천 다크니스 휘 감염시키면서 220% 14,000. 잠깐, 몬스피트는 이게 좋을 수도 있겠다. 자, 상대는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차고 있고, 제마 붙였는데 때릴까? 때리는 걸로는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차. 와, 이거 몬스피트. 자, 그러면 합쳐서 필살기 게이지 만들어주고요. 어, 지도 제마 붙, 어, 지도 불 붙어버리네. 이 개금들이 진짜 야, 겁나 헷갈린다. 이 개금들. 또 필살기 오겸조 갑니다. 오겸조. 오금조 280% 실화냐? 이게 왜 이렇게. 자,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자, 이게. 잠깐만, 어. 한번 붙이 봐봐. 조... 딜이 나와야지, 그래도. 딜, 야, 만 이천, 만, 만 이천. 자, 봐봐봐. 필살기라는 건 말이다. 필살기라는 건 말이다. 이런 걸 뜻하는 거란다. 아, 몬스피트야. 빵, 와. 예, 몬스피트가뭐 상대를 피사의 뭐 게이지를 뭐 잘못 채우게 하고 뭐 뜨고 가네. 이거는 말 예,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자, 오늘의 쉽게 맞짱.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메라스큘라 1위, 갈란 2위, 몬스피트 3위가 될것 같아요. 갈란이랑 몬스피드 아, 아, 안 해봐도 되겠죠? <웃음> 상대도 안될것 같은데. 속성도 그렇고. 뭐 굳이, 굳이 그래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좀 신청해 주십시오. 어, 혹은 더또 보고 싶은 다른 맞짱, 재밌는 맞짱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기획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Bushi p e r i t u a